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에게 여사친이 여자로 보이는 순간 베스트 7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사친이 확 꾸민 모습을 보여줬을 때예요 면접가는 느낌으로 정장을 입는다든지 어떤 그 세련된 느낌을 확 풍겼을 때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사실 여자들이 남자들을 볼 때랑 같은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의 변신이 더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파급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쁘게만 하면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힐이 잘 어울리는 복장이 더 매력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는 수두빨, 여자는 힐빨 남자는요. 시각적인 부분에 상당히 쉽게 지배당할 수 있거든요. 힐을 신을 때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통굽이나 키힐, 가보시 힐 이런 것보다는요. 일반적이고 무난한 기본 힐을 추천드리고요. 샌들의 경우는 가보시가 조금 들어가 있어도 어느 정도 매력 어필을 할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신발하고 남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신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패션의 마무리는 신발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느껴질 때예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이성에게 이런 느낌을 종종 받기도 하고요 성인이 돼서는 특별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될 때 이렇게 느끼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어 강사들이 강의를 할 때나 외국인과 직접 소통할 때 혹은 업무 분야가 다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적인 내용을 통화할 때 이런 느낌이 종종 들기도 하겠죠 이런 느낌은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인 느낌과 신비로움이 결합돼서 섹시함을 느끼게 되는 상황인데 외모적인 매력이 조금 떨어져도 지적이고 섹시한 전문적인 매력이 풍기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동안의 여사친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슬그머니 침투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순간 약간 수줍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볼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건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게임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매력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여자가 게임을 잘하는 부분이 호감도가 상승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 RPG나 액션 전략게임같이 여자분들이 잘 하지 않는 게임을 어떤 여성분이 잘 이런 경우에 호감도는 상승할 수 있는데 여사친이 여자로 보이는 경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중독된 느낌이 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세 번째는요. 다른 남자가 여사친을 여자로 볼 때예요. 평소엔 여사친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내 주변의 친구들이 여사친에게 마음이 있어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질투심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동안에는 그냥 여사친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매력이 뭔가 호기심도 발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남자의 마음은 어린아이 심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 처박혀 있던 장난감을 옆집 친구가 놀러와서 재미있게 잘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 급 애착을 갖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늘 옆에 있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숨어있는 매력을 새로운 각도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 남자의 친구들이 여사친을 소개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여사친에 대해서 마구 단점을 늘어놓는다든가 별로 좋지 않은 애라고 사귀지 말라고 한다면 이미 남사친 마음속에 여자가 훅 들어와 뒤흔들고 있는 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내 남사친에게 어떤 마음이 살짝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이걸 테스트 삼아 해보신 것도 재밌겠네요 참고로 발동이 늦게 걸리는 남사친들도 있는데요 남사친으로부터 누군가를 소개받았을 때 그때까지는 별 반응이 없다가 소개받은 남자와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라면 그때부터 질투가 시작되고 있는 거겠죠 네 번째는요, 여사친으로부터 엄마의 느낌을 받았을 때예요. 같이 밥을 먹을 때 내가 잘 먹는 반찬을 내 앞으로 슬그머니 밀어준다든가 아플 때 약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엄마의 모습이 여사친에게서 느껴질 때 여자로 느끼기 시작해요. 물론 여자도 남자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공통적인 건요 자상하고 매너 있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요, 걔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예요. 주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남자는 그 사람 앞에서는요 아니야 그냥 여사친이야 이렇게 부정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계속 생각해보게 돼요 남자들은 자뻑증이 있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기분 좋은 착각에 빠져들면서 그동안의 여사친이 나에게 했던 행동들을 자꾸 검증해보기 시작하거든요 이미 착각으로부터 시작한 검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자로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증거를 만들어가게 돼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착각을 사실로 만드는 추진력도 강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귀게 되면 여자가 처음부터 지구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하실 거라면 너희 둘이 사귀냐? 너 아무리 봐도 걔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할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종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요. 특정한 날이 아닌 나만의 데이를 기억해 줄 때예요. 금연을 시작한 지 100일 되는 날이라든가 취업 관련 시험이 100일 정도 남은 날 남사친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라든가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그런 날들인데 그걸 기억해주고 있다라든가 소소한 선물로 축하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볼때 여자로 느껴지는데요 여자들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지만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동안엔 남자 세계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경험이라 여자로 훅 느껴지게 되죠 일곱 번째는요 눈물을 흘리는 여사친이에요 보통 남자들이 말하는 여사친은요 와일드하고 명랑하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사친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와일드함을 감추고 애처로움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하소연을 한다든가 살짝 기대는 느낌을 받을 때 여자로 느껴지게 돼요 거기에 눈물까지 흘리는 여사친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린 모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보호해줘야겠다는 내가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여자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자의 눈물은 요 남자의 그 어떤 걸로도 이길 수 없는 정말 강력한 무기인데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남사친에게 고백을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 눈물이 흐르면요. 남자는 실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자를 달래지기 위해서라도 그 고백을 받아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악용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힘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결국 남사친, 여사친 관계는 요 동성 간의 친구처럼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여사친이 여자로 느껴지게 되는 순간은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행위를 여자로부터 받거나 여자에게 남자로서 자신이 해줘야 될 의무를 부여받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남사친이 요즘 슬슬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잘 기억하셨다가 내 남자 만들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